그냥, 바퀴치! 제발, 철좀 들어라, 어? 이제 너 고등학생이야. 아직도, 초등학생처럼 굴면 못쓰지, 응? 어? 안돼. 네. 아이, 엄마. 엄마도 연세도 있으신데, 아직도 그렇게 힘이 좋으시면 어떡해요? 어? 내가 뭐 어때서? 내 나이 정도면 아직 청춘이지! 청춘은 무슨 에이. 엄마 좋은 아침 아휴 학교 가기 싫다 어. 와. 여르르 중학교 3학년 짜리가 무슨 교복 치마가 그렇게 짧아! 원래대로 늘려 <웃음> 엄마 엄마가 요즘 세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이 정도는 입어요 그래도 엄마 눈에는 짧아 늘려! <웃음> 아이고, 엄마... 여기가 지금 조선시대인 줄 아세요? 저기요, MZ 세대님... 엄마가 좋은 말로 할때 들리세요?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밥 먹을 때 휴대폰 금지... 아... 아, 엄마, 나 휴대폰 바꾸면 안 돼, 아이폰으로? 어, 안 돼. 지금 휴대폰도 멀쩡하잖아. 아휴, 그래도 친구들은 다 아이폰 쓴단 말이야. 네. 안 돼. 음, 다안 된대. <웃음> 아휴, 다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. 아, 됐다. 아, 됐어. 아, 빨리 먹어. 지각해. 응. 네. 여보, 나 다녀올게. 다녀와요. 힘내고. 오늘 출근도 가정의 무게는 무겁다 에이, 다녀오겠습니다 아 어, 얘들아 조심히 다녀와 다녀오겠니다아 유르르! 휴대폰 그만하고 앞에 보고가 제대로 위험해 음. 어, 오늘도 갔다 나도 이렇게 엄마한테 잔소리 들은 적이 있었지 이젠 내가 맨날 잔소리를 하게 됐네 요즘 난 이런 일상에 점점 지쳐간다 나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 누군가의 엄마가 되다니 어릴 땐 빨리 어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 살것 같았는데 막상 어른이 되니 이젠 어릴 때가 그립다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신나는 거 그만 찾고 나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게 어른인 것 같다. 내 인생에 나는 없어진 기분이랄까. 하, 빨래 다 널었다. 오늘따라 하늘이 참 맑네. 응? 저기 위에 봐 봐. 저거 별똥별임? 별똥별이다. 소 비를 해야 돼. 테추금 개 주세요. 테추금 개 주세요. 테추금 개 주세요. 테추금 개 주세요. 테추금 개 주세요. 테추금 개 주세요. 테추금 금개주 주세요. 테추금 개주 주세요.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.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어... 으... 어, 어, 어, 뭐? 아, 어...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어, 뭐, 뭐야?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커졌지? 어... 무슨 일이야? 옷이 도 커졌잖아. 이 대체 어떻게 된집이지 우리 집에 어떻게 된 거야? 어? 어? 어? 뭐야? 내가 초등학생이 되었잖아. 이걸 어쩌지?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야겠어. 옷이 너무 커. 유르르 가을했을 때 입었던 옷이지만. 난왜 이렇게 된거지? 설마 별똥별 때문인가? 아.. 이걸 어쩌지.. 안되겠다 이 사실을 일단 누구한테 말해볼까? 음.. 그래 음.. 여보세요? 여보! 나나! 뭐야? 너 누구야? 음 꼬마야? 둘 장난 전화하지 마렴 아! 나라고! 나 앞에 뚱별한테 소원이 빌었는데요 내가 도망했어 뭐라니? 정말 이거 정말 큰일인걸? 이라고 할줄 알았니? 장난 전화하지 말고 그누렴 오늘한테 소원을 빌어보는 거야 아이 저를 불쌍하게 여기신다면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<웃음> 병원말고, 그래 용암 무당집에 가봐야 하나? 아니면 교회? 어떻게 해야 되지? 거기 학생? 어? 딱 봐도 저등학생인데 지금 학교 갈 시간인데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예요? 어, 어? 저 성인인데요? 뭐? 안되겠다, 너 부모님 연락처가 뭐니? 기 쉬지 못해 <웃음> 음, 요즘 가졸 청소년 때문에 정말 골질하니까 음. 진짜 다성인이라고야 애들 있는 엄마라고 이제 그 소리 좀 그만하고 부모님 연락처 뭐야 그가 조치시켜주고 끝내준다니까 <웃음> 연락처 드릴게요. 아, 아주 잘 생각했다. 아, 나 네, 여기 경찰서 있는다. 네, 아, 그 따님이 가출하신 것 같아서요. 예, 예, 예, 예. 예, 귀가 조치 시켜드릴 테니까 이쪽 경찰서로 오시면 돼요. 예, 예, 예. 우리 딸 요루루 가출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요루야? 음, 근데 요루루가 없는데? 여보. 응? 응? 아니, 저 꼬마가 여보라고 부르다니, 뭐지? 아정법 학교 다녀왔습니다. 어 뭐야? 우리 집에 모르는 재민이가 있지? 그러게? 재민이는 무슨? 엄마야 엄마 어? 엄마? 엄마라고? 엄마는 무슨? 야 꼬마야 너 죽고 싶은 거구나 우리 집에 탁상 위에 올라갔어 엄마는 어딨어? 에 아, 나라고! 음... 약간 우리 엄마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이면 엄마 피부가 엄청 탱글탱글해진거네 부럽다 애기피부 아, 정말? 아, 일단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엄마 말이 맞단다 엄마가 아침에 빛나는 별똥별이 우리 집 앞에 다 지나갔는데 그때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라도 빌었나봐 음. 뭐야? 나도 별똥별님한테 여친 생기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었는데 내 소원은 안 들어주던데. 왜 그래? 그런 소원은 약간 별똥별님도 힘드셨던 게 아닐까? 음, 일리가 있어. 음. 어, 어쩌죠? 어떻게 다시 돌아가지? 음, 내 생각인데 다시 그 이상한 별똥별이 지나갈 때 소원을 빌면.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것같은데 하지만 그 별똥별이 다시 내려올까요? 잠깐! 엄마가 진짜로 어려진거면 우린 어떻게 되는거지? 글쎄? 걱정마! 그래도 난 작지만 여전히 니네 엄마야 다시 돌아갈테니까 걱정될마냥! 그나저네 우리 엄마 쏙 카와이 해줬잖아 딱 봐도 우리 사촌동생 같지 않아 오빠라고 불러봐 오빠 얘 엄마한테 까불고 있어 근육 파 어, 알아 뭐야 배도 안 아프잖아 끝나저나 어, 어, 어, 어, 어. 어. 우리 애들하고 남편 이렇게 컸었나 지금 보니까 엄청 크네. 내가 진짜 어려지긴 했구나. 이렇게 몸만 어려지고 싶었던 건 아닌데. 이걸 어쩌면 좋나. 어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